하로휴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아 꿀말리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브러쉬 님의 굉장히 커요미한 꿀잼 애니메이션 열차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탁 어우 이거 당할 때마다 놀래요 이거는 근데, 코요미로 변했다. 안 무섭지, 난 무섭지. 오. 어? 이거는 놀라서 사망이 아니라, 귀여서 심쿵사하겠는데요. 어. 뭐하니? 어음은 시크 아, 시크어어어덜어어 바로 잡혀서 사망. 과연 시크는? 나 시크 형. 환영합니다. 뭘 봐? 뭘 뭘? 음, 나좀 봐줘. 내 <웃음> 아, 생각보다 나왜 도망쳐야 돼? 도망치는 게 맞다! 우와! 오, 오, 오, 제로틀까지 치는 시크라니 자, 39점! 여기까지면 안 쫓아오겠지. 나 귀여워! 아, 어이, 뭔가 다른 의미로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자, 다음은 제가 또 굉장히 무서워하는 또 피규어. 얘한테 잡히면 그냥 답도 없어. 심장소리가 들린다. 들렸어! 자, 다음은 커유미 피규어. 이렇게 어? 어? 어? 어? 어? 기전에 숨어. 어? 아, 갑자기 와센즈가 딱각, 딱각, 딱각, 딱각. 실패했어. 죽어라. 야호. 오. 어. <웃음> 자, 다음 캡을 친구들은 또 누굴까요? 엠보시. 네, 엠보시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오유. 가는 척 하다 다시 돌아오는 엠보시 덕사 와우! 이렇게 무서운 엠보시가 허영미 유령이 되었어요. 아, 어! 수바 아니야? 하하하하, <웃음> <웃음> 안 들켰지. 아... 아, 이번엔 안걸리 걸린... 이번엔 진짜 안 걸려. 걸린... 그만 나니? 멈춰 다음은 스크레치 푸스야푸크악 어, 푸스 소리다 어, 뭔리야냐 나랑 눈 마주쳐줘 어우, 이런 꼬여미가 또 있나 자, 자, 나한번 나 만져봐도 되겠니? 아 다음은, 할트. 와, 이거, 할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괴물인데요? 이거, 진짜, 보어즈가 제가 못본 괴물도 상당히 많군요. 오, 너! No! 뭐야, 무한반복이야? 어, 갑자기, 할트와의, 푸아펑, 라빠펑? Right. right. 왜? 아니, 추억이다, 이거. 삐, 아빠, 아, 도망, 아차. 어, 자, 다음이다. 절대 못 맞췄지. 자, 이거를. <웃음> 자, 다음은 또 어떤 괴물일까요? 하이드. 아, 하이드는 처음에 모르면 이것도 당해. 어, 그, 장롱에서 존버하다가, 이유 쫓게 나왔거든요. 아 나와. 아, 후 빨려 들어가는데 어 잔뜩 기 빨리고 나가. <웃음> 야 이제 건조기 성능 좋네. 아 이제 이제 눈을 마주치면은 그대로 가버리는? 그치? 뭐야 이거 어. 눈깔들이 화가 났네 귀엽지 않아 이건 아 잭도 얘는 실제로 못만나봤는데 얘도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숨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자 다음 친구들 또 누굴까요? 티모시. 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티모시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알고 있어도 당해. 뭐지? 아, 안녕, 난 거미야. 나랑 놀자. 어? 이것도 뭔 괴물이야? 글리치? 와 이런 애도 있구나. 아, 아, 어, 아, 아 나내눈 이상한데, 어, 아유, 어, 누구세요?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강종아 아니야. 안돼 멈춰! 어, 아, 셰도우 아, 이스터 에그라는 것도 있구나. 어, 어, 어. 아까, 티머시 뒤에 나어던 그림자가 쟤였어, 섀도우? 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서른. 자, 다음 괴물들은, 어, 근데 똑같은 애들, 아. 고인물 괴물들의 등장입니다. 음. 오유, 숨고, 피하고, 무빙, 들어가서, 오케이, 살았어. <웃음> 인간놈, 나랑 놀아줘. 잡히면은 어? 이 자식 눈빛이 심상치다. 어? 절대 잡히지 않아. 오히려 내 뒤에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해. <웃음> 이 녀석 어? 어림없다. 다음 피규어 고입니다. 오! 어? 이건 뭐야? 자, 다시 한번 닦아. 심장 소리 안 들키게. 피해 주고.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탈출 장면이야 설마? 자, 고인물장에서 음. <웃음> 야, 눈앞에서 바로 줬네 이거 뭐 피해요. 이거를 해내네. 어, 그안녕세 a s y 다음 괴물 또 누굴까 요 s i l 이런 애도 있어. 오케이 십자가. 와. 십자가 핵사기네. 뭐지? 하하하 <웃음> 야 이번에는 조금 귀엽지 않은데? 너좀 무섭다 너 표정이 무서워 잡! 사일러스에게 신성 데미지 물리 데미지를 가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진짜 지금 죽었는데 자 다음은 데프스 데프스라는 애들구나 자자자자자자! 이거 좀 봐봐 야. 이번에도 효과가 굉장했다. 바이. <웃음> 윈도우 바깥에도 괴물 이 있어서? 어? 음부끄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 다시 드는데 이거. 나우! <웃음> no!